안녕하세요 블록인포에나입니다 암호화폐 하락세가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선물의 영향인지 코인이 또한번 하락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울한 한 주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시세 확인을 하는데 리플이 화요일 저녁에 전날 대비 18%를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위권 코인들 중에 유일하게 많은 상승을 보였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 요인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어, 절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플 사태를 보시면 이번 1월에 최고치 3.6달러까지 돌파했다가 어, 지금은 시장이 끊임없는 하락장을 겪으면서 0.3달러, 300원대로 떨어지며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글 트렌드에서 리플을 검색해도 지난 1월 이후 급격히 관심도가 낮아진 걸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세도 있었지만 이 리플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이야기는 애서부터 계속 나누는 이야기였잖아요. 이 SEC가 리플을 유가증권으로 취급한다면 미국 증권법에 따라 미국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부가 아직 정확히 발표가 된게 아니어서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이 리플의 상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리플랩스의 증권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플랩스가 XRP 총 공급량의 60%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요. 이 투자 법률법인 이 로젠 로펌이 이 리플이 증권사기에 법하는 액수를 보유했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를또 결국에는 기각이 있었죠. 이러한 혼란 속에 결제 시스템 엑스레피드를 다음 달에 출시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 리플 관련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관련 소식들과 함께 전망을 한번 정리해볼까 해요. 엑스레피드를 먼저 살펴보면 이 해외 송금을 할때 스위프트 망을 걸치거든요. 이게 전세계 은행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코드인데 보통 국내 은행 그리고 중개 은행 그리고 해외 은행을 걸치게 되는데 또 달러처럼 보편화되지 않는 통화의 경우에는요 이 해당 통화로도 매칭을 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중개 은행을 결제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송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수수료도 또 많이 들거든요. 이 XRPD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금융 기관 간의 송금 비용을 또 절감시키고. 또 빠르게 송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송금, 지불 시스템인데요. 이게 어떻게 구독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멕시코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송금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미국 US 달러를 XRAPID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XRP로 바꾸고 이 XRP가 즉시 멕시코에 생성되어 있는 이 게이트웨이로 송금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달러가 패소로 변환이 돼서 제 친구가 이 패소를 받는 거죠. 리플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 테스트를 했는데 약 2분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이 스페인의 선타레드 은행,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머니그램, 메스턴 유니온 등의 이 금융기관들이 엑스레피드의 시범 테스트를 운영했다 하더라고요. 아직 엑스레피드를 이 금융기관들이 도입을 하지 않았지만 이 도입이 된다면 국제적인 송금 네트워크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스웰이라는 컨퍼런스를 10월에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한가의 이슈가 됐었죠 여기 연사로 이빌 클린턴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클린턴과 그리고 오바마 국가경제국장 및 국가경제고문이었던 진스프링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가지 소식은 리플이 XRP 사용사례 교육을 위해서 증권거래위원회와 협력 중에 있다 하는데요 리플의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규제 책임자인 이 사가 사바이가 이 XRP는 유가증권 관련 주제로 SEC와 논의를 한다 밝혔는데요. 이 리플이 SEC와 협력을 해서 XRP 사용 사례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사바이가 리플사가 XRP를 유가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이 누군가가 XRP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이 리플에 대한 지분이나 우리 배당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플과 XRP는 별개고 이 리플사가 XRP 토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XRP 원장은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이 리플과 XRP의 주요 특징을 여 잠깐 살펴보자면 리플은 플랫폼이죠. 스프트프 망과 비슷하게 거래 결제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요. 이 XRP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디지털 통화 개념인 거죠. 이 리플은 결제나 송금 서비스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주로 은행이나 그리 금융 기관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 및이 기관들이 이 리플 서비스를 이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본 금융 대기업인 이 SBI 홀딩스가 오픈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BC트레이드가 리플의 자체 토큰인 XRP를 지원하면서 SBI 홀딩스는 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위해 이 리플과 긴밀히 협력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이 리플 외환 거래를 위해서 SBI, 이 리플 아시아를 공동 소유하고 고그리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리플의 호재 소식들 때문일까요? 올해 말에 작년과 같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제가 처음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하락의 두 가지 이유 리플의 증권 요구 그리고 소송에 따른 이 리스크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리플의 경우 투자사와 그리고 리플사들이 발행한 리플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뽑히고 있고 또 이럴 경우 리플사가 블록체인 검증에 참여하는 이 노드를 통제하게 될 것이고 이게 실제로 리플 운영사가이 리플의 신뢰도를 좌지우지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리플은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지니고 있다 생각을 해요. 이 국제적인 송금 네트워크로 자리를 잡고 또 어떠한 서비스의 변화를 이룰지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인포가 플러스친구를 오픈했어요.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 영상도 당연히 올라오고요. 카드뉴스라든지 그리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아래에 링크 올릴게요. 꼭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소통하도록 해요. 그럼 바이바이